오늘의 안주, 나와라! 수리수리 해피니언 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디어 한 해가 지나가고 인년이 가고 천년이 오네요 이년을 어, 붙잡고 싶네 머리끄댕이를 이렇게 오늘은 바로 꼬치구이예요 겁나 쉽게 막 뽑아 먹을 수 있으니까 제가 술.. 제가 술부터 장전하겠습니다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술이 좀 진정이 될 때까지 좀 놔두고 제가 요 꼬치 한번 먹어볼게요 이건 꼬냑꼬치예요 꼬냑 꼬냐. 음. 우와 이 식감 뭐? 음. 겉에 쌓여진 삼겹살이 일단 고소한 맛이 들어 오고요 꼬냑의 그쫀 쫀득한 식감있죠 곤약 특이한 식감 푸딩도 아닌것이요 두부도 아닌것은 쫀득쫀득 아 부드러워 너한테 녹아버리겠어 코약 <웃음> 요거 한입 먹었으니까 다음 또 궁금했던거 삼겹살과 계란이 만났습니다 메추리 얼 음. 와. 고소함이 폭발했어요. 이게 와, 이거 맛있네. 아, 또 궁금했던 거 하나 있다. 호호호. 이건 건두부. 건두부 삼겹살 말이에요. 이거 맛없으면 정말 배신이야, 너. <웃음> 음. 우와! 삼겹살을 통째로 씹는 느낌이에요. 와 맛있네, 이건. 와 음, 건두부 대박. 그 다음, 느그나 좋아하는, 와, 와, 삼겹살 말이에요. 음, 와, 파 육즙, 와, 음, 제가, 대파의 앞부분만 썼거든요 줄기 부분 그래가지고 이 대파 특유의 달큰한 맛이랑 아삭아삭 식감이 삼겹살과 어우러져서 우와! 정말 이거는 음 생기기 싫은 맛 대파야 너는 어찌하여 이제서야 나한테 이렇게 맛있게 왔니? 살짝 느끼해지고 있는데 지금 딱 맥주 타임이거든요 지금 무슨 칼? 임주주타주 짠! 원한 맥주! 타임! 맥주! 짠! 거품이 넘치기 이에 전에... 아... 이거 뭐먹을게요먹먹었어 떡, 떡! 이게 바로 떡상급이죠 아, 이거 몇번해 먹어. 봤는데 이거 더 맛있네 이건 지금. 토마토. 토메이로. 토메이로 삼겹. 이거는 외국에서도 많이 해먹는 거죠. 베이컨이랑 토마토랑 말아서 먹는 거잖아요. 우리는 삼겹파니까 삼겹 먹겠습니다. 음! 음에 시큼한 거! <웃음> 새송이버섯, 망가닥버섯 그리고 느타리버섯이었나? 어, 느타리버섯 넣었어요 음. 버섯이 우와 와 고소해 버섯 그냥 구워먹어도 맛있잖아요 딱그 맛이에요 딱그맛 거기에 삼겹살이랑 같이 먹는데 아까 제가 여기에 후추를 좀 많이 뿌렸다고 생각했거든요 와... 아니요 아니요 후추 많이 들어가도 진짜 매력적이고 맛있어요 오우 음 버섯 식감이 진짜 고기 씹는 거 같아가지고 삼겹살이랑 같이 씹으니까 또 이거 또 다른 매력의 삼겹살을 먹는 거 같은 자 다음은 뭘 먹을까 오우 진짜 궁금했던 거 딴따란 따라라란 따라란 딴따따딴딴 바나나 삼겹살 이거 안 드셔보신 분들 많을 텐데요 저도 오늘 처음 해봤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데리야끼 소스랑 바나나랑 어떻게 어울릴지 한번 먹어볼게요 오메나눈 커진 거 여기 안 나오지 지금 와오메 우와 와 이거 너무 맛있는데 와 여태까지 먹은 거 중에서 제일 맛있어요 음난 고기야 근데 이거 뭐지 막 이러는데 <웃음> 눈알이 확 떠지네요 그냥 와 앞이 밝아지네 음음음음알음음음음음음음 <웃음> 음. 음. 음, 음, 음. <웃음> 자 다음은 고추 삼겹 마리 원래 오늘 제가 하려고 했던 그 요리 이걸 어떻게 먹어야 되나 아까부터 계속 고민했는데 음와얘 아삭 소리 들리시나 음음 음. 음와와 와. 생각보다 엄청 맛있네요 이거 음. 입안에서 오이고추가 파티하는 느낌인데 이 끝부분이 살짝 매콤하거든요 와차치타면 삼겹살이 되게 느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고추가 나 고추야 삼겹 안 느끼해 계속, 제로, 저를 그냥 막 푸쉬하고 있어. 와, 브로콜리야. 딱 하나만 만들었어요. 맛없을 것 같아서. <웃음> 음, 건강한 맛. <웃음> 역시 내 예상이 맞았어. 하지만, 약간의 소금을 차차 치고 이 소스, 데리야끼 소스랑 만난, 음, <웃음> 이건 찍어 먹어 볼게요. 음, 어떤 걸 찍어 먹어도 그냥 그래. <웃음> 이거 막 먹다가 양심에 갑자기 생기면 하나씩 빼먹으면 될것 같아요. 어우. 그래, 야채도 먹어야지. 딱이 마음이 드는. 음. 자, 오늘의 베스트 어워즈 히피뉴이어 파티에서 먹을 때 가장! 맛있을 것 같고 가자 반응이 좋을 것 같은 꼬치 딱세 개만 골라 보겠습니다 파고이 두구+ 두구+ 두구+ 두구+ 두구+ 두구+ 두구 대망의 1위 빠바바바 빠바 꼬치 삼겹말 이 그리고 공동1위 어디 갔어. 공동이리이 우리 바나나. 빠빠빠빠빠빠 빠나나. 와, 너는 생긴 것도 너무나 아름답고 하지만 맛은 더 끝내줬단다, 바나나야. 멍키 바나나. 앞으로 너삼겹살이랑말아 먹어 줄게. 오늘의 밥술 한잔 연말연시 파티나 집들이 혹은 집에 초대하는 손님들을 위해서 간단한 꽃이 하나 어떠실까요? 어 새해에는 저는 더 많이 구독자가 늘고 그리고 우리 구독하시는 분들은 줄줄이 떡국처럼 복이 줄줄이 들어오는 새해가 되세요 건강하시고요 해피 뉴 이어 안녕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이거보다 훨씬 길게. 안녕!